차량에 자전거가 제외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시 차량 탑승 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 5251427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1989년 교통재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택시에 충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금감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였고 의정부지법 2015 가단 102491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쟁점,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도로교통법상, 차를 정의하면서 자전거를 포함하고 있고, 차량의 사전적 정의에서도 자전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별표 2에서는 차량의 자전거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별표 4에서는 그와 다르게 차량의 자전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에서 차량의 범위에 자전거를 제외하는 부분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고 반면 그 내용을 보험자가 따로 보험가입자에게 설명할 필요 없이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대로 증명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처지였고 따라서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차량의 개념에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설명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구에게 교통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